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황홍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남자다운 고데빗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데기의 형태에서 빗을 결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왜 스타일링 같은 거에 좀 익숙치 못한 남자들이 더욱더 수월하고 쉽게 스타일링하기 좋은 제품? 인데요. 그래서 이 제품의 사용을 보면 옆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옆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보데빗의 사용으로는 뜨는 옆머리를 눌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이 포마드 스타일링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머리를 내려서 심표머리 같은 댄디한 스타일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컬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있고요이 내용물을 보면 본품이 들어있는데요 본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상자에서 봤던거와 같이 고데기 형태의 빛이 결합되어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열 처리가 되어있어서 이런 고데기의 빛부분까지 열이 되어있어서 고데기를 사용하면서 빛으로 스타일을 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은 굉장히 심플하고 무게도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에 ON, OFF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머리 또한 제가 아침에 이고데빗으로 포마드 스타일을 연출한 머리예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하고 지금 촬영하는게 저녁인데 저녁까지도 이렇게 헤어 제품과 같이 사용을 하면 세팅이 끝까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이시죠? 시면보 그래서 지금 하루 일과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팅력까지 끝까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포마드 스타일을 한 거고요 이 빛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제 제가 머리를 싹 감아보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이 제품을 리뷰해보고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렇게 왔는데요. 되게 머리가 아까 전이랑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지금부터 이 고대빗을 이용해서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열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제가 지금 켜놓은지 좀 돼서 이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지금 드라이기로만 머리를 하고 온 모습인데요 이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옆에 머리부터 옆에 머리부터 이렇게 누필 건데요 옆에 누우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붙여서 하면은 두피에 닿아서 두피가 뜨겁거든요 그래서 약간 빛인데 90도로 한번 해보시고 90도로 해서 안되는 것 같으면은 한 75도? 그 정도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왜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데기가 이렇게 뜨거워져서 열을 를 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가라앉혀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식으면서 이게 머리가 그 스타일이 딱 고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뜨거워지면 거기서 식히는 과정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한 부분 한부분 차분해지죠 그리고 옆머리 이렇게 누르는 편이고요 저도 옆에 머리도 한번 해볼게요 옆에 머리도 이렇게 하고 일반적인 고데기 같은 경우는 이 옆머리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빨래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머리가 좀긴 부분이나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지 옆에 머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고데기 같은 경우는 옆으로 빗으로 그냥 빗듯이 열을 가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씩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차분하게 눌러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데기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방향까지 빗으로 잡아주니까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약간 그런 세팅이 돼야 된,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옆머리는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한번더 눌러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은 이게 식으면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식으면서 스타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제가 포마드 형식으로 해볼 건데 일단 머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하셔도 되고 왜이 고대빗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영상이나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해요. 아까 샘 포마드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한번 빗어줘요. 그냥 이렇게. 머리카락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 다음에 이 나머지 머리를 올려주거든요. 열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웨이브를 줘요. 빗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줘서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손을. 그럼 이렇게 지금 웨이브가 졌죠. 컬이 말아져서 컬이 말아진 상태에서 살며시 위로 올려줘요. 그럼 이렇게 웨이브가 지면서 컬이 생겼죠. 그다음 이런 앞에 저 같은 경우는 잔머리가 많아서 잔머리도 이렇게 따로 잡아서 컬을 줘서 이렇게 올려줘요. 여기도 이렇게 점점점 제가 뒷머리부터 앞머리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컬을 줘요. 보시면은 아까 전이랑 머리가 비슷해졌죠 그런 상태에서 그냥 빛이 있으니까 열을 가해준다는 느낌보다는 빗질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줘요 이런 잔머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더 열을 이렇게 가해주면서 웨이브를 살며시 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했던 포마드 형태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되게 굉장히 볼륨감을 많이 줬고요. 확실히 일반적인 고데기보다는 빛이 있으니까 빗질을 하면서 이렇게 컬을 주니까 컬도 훨씬 더 많이 살고 디테일하게 뭔가 세심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머리 같은 경우는 가기 전에 한번 더, 이렇게 눌러줘도 괜찮고. 옆머리 같은 경우는 다운펌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다운펌을 해요. 다운펌을 하는데, 다운펌을 하면 좋아요. 일단 좋, 좋긴 하거든요. 근데 다운펌을 하고 나서 약간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사실 옆머리가 굉장히 뜨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드라이기로 계속 누르고 누르고 누르고 저는 심하면은 막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하면 은 되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머릿결도 파마 같은 걸로 하면 은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물론 열로 해도 상하긴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왁스 같은 걸로 이제 연출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뿌리는 스프레이로 해요 그래서 그냥 해준 다음에 이렇게 왁스로 뿌려주면 스타일링이 살아요. 그리고 왁스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왁스나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옆머리를 한번더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잔머리 한번더 정리해주고. 이러면은, 그죠?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설명하고 하는 이라고,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혼자서 하면 은 진짜 한 5분? 5분 정도? 5분도 안걸리는 것 같은데? 5분 정도도 안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빛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하기 쉽고 이런 열선 하나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열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대로 옆머리는 눌렀고요. 이걸로 옆머리 이렇게 눌러서 옆머리를 다운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포마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 고데기를 이용해서 약간 저만의 방법여서 빗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만 상태에서 열을 좀 가해주고 위로 이렇게 살짝살 잡아 당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폼 자연스러운 포마드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봤는데요 굉장히 남자들 입장에서 옆머리 진짜 고민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기존에 다운펌 이라던가 옆머리 눌러준 그런 기구 같은 거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더 세팅력도 있고 확실하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고대빗 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혹시 구매하실 분들이나 더 자세한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걸어놨으니까 거기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두 안녕!